헬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2주 동안 독일과 프랑스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대표님과 함께 매일 아침 운동하기에 도전해보았어요 그 2주간의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첫 번째 아침이고요 지금 시각은 6시 18분입니다 사양인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도심을 아침부터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이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맨날 뛸 겁니다 <웃음> 함께 가시죠 6시인데 한국이랑 날씨가 비슷해요 2도입니다 2도 고생하셨습니다 어...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매일 아침 운동하기와 더불어서 출장이지만 그 와중에 재미를 찾기 위해 매일 밤 정말 매일 밤술 마시기에도 함께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사장님... 어? 안돼 <웃음> 일째날입니다. 오늘도 사이님과 함께 뛰러가보겠습니다. 입니다어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좀 내리는데 그래도 날씨가 많이 춥진 않아서 아, 뛰기 딱 좋습니다 하아 파이팅 <웃음> 오일차입니다 어. 아. 4일 동안 아직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역시 그냥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막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게 정답입니다 남은 일정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프랑크푸트에서 하노버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호텔은 가은 호텔이라 똑같지만 하노버에서도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여기 t 여긴 확실히 프랑크푸르트랑 느낌은 달라요 약간 외곽지역이라 그런지 차도 많이 없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이 시간되면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별로 아무도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짠 3차전자의 소주입니다 여섯번째 러닝 가봅시다 여섯번째 러닝입니다 너무 추워요. 아, 추워. 파이팅! 파이팅! 하, 바로 시겠습니다 와. 반해하니다 지금 6시 29분이고요. 이제 호텔 회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이세요. 항상 저를 찍어주시느라 바쁘신 저의 대표님. 청소!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인데요. 여기서 뒤를 돌아보잖아요. 와! 보이세요? 애플사! 미쳤다 진짜 미쳤어. 여기 뛸 겁니다. 함께 가시죠. 고생 많습니다 지금 파리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아. 아. 아. 아. 고생하셨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. 이제 출장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지만 마지막 이틀도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Let's go! Let's go! Go! Go! 잘안모이지만 센거 한가, 에펠탑입니다. 아, 멋있다. 와, 살면서 언제 또 이렇게 에펠탑에 불뛸 수 있을까요? 상쾌해요! 이 호텔 앞에 나오자마자 있는 게 에펠탑 보면 안뛸 수가 없어요. 그, 보자마 자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. 보세요, 와 진짜. 제 왼쪽에는 샌드 강이 흐르고 있고 오른쪽에 에펠탑이 있습니다. <웃음> 네, 왼쪽에는 있 샌드 강, 오른쪽에는 있 에펠탑. <웃음> 이렇게 뛴 너도 기분이 안 좋겠어요. 그죠? <웃음> <웃음> 사실 처음에는 아침에 뛰는 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의 시작이 더 상쾌해지고 출장 업무를 보면서도 더 힘을 낼수 있었어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와아 드디어 귀국 날입니다. 하루에서의 마지막 아침. 어김없이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이것도 마지막입니다. 아쉽지만 유족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장으로 왔기 때문에 여행처럼 관광을 할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아침에 이곳을 달리면서 여행으로는 할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한것 같아 정말 뿌듯해요 이 기세를 몰아 한국에 가서도 아침 운동 꾸준히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여행 혹은 출장으로 해외에 가신다면 아침 운동 꼭 해보세요 2주 동안 출장 와서 아침 운동하기 매일 아침 운동하기 성공입니다 진짜 뿌듯합니다 딱 2주간 뛰고 마무리를 위해 헬탑으로 하니까 정말 뿌듯해요 이번 도전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항상 촬영해주신 저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